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뭐 저포한 많으실 텐데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극전사들도 너무나 초조한 나날을 보내실 겁니다. 특히나 순수 아마추어 운동선수에게는 이 올림픽이라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신 한 국가대표님의 의뢰 제품입니다. 일단 구글링을 해서 올림픽 메달을 검색해 보니 특징적인 부분이 헤어리 치는 듯한 외관의 중앙에 방구형 형태가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헤어리 치는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처음엔 좀 막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명령어가 바로 로프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기가 다른 팔각형을 8개 준비했고요. 어, 이 완성된 모습에서 잠시 잘라가지고 단면을 확인해 보면 팔각형의 단면 모습이 보입니다. 회오리가 약간 파도처럼 역동성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도형에 웨이브를 주어 위상차가 하나씩 나도록 로프트를 했습니다. 로프트 하는 모습을 잠깐 보면 팔각형이면 8개 도형이 십각형이면 10개의 도형이 필요하고요. 뭐 도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프트는 더 정교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8면을 모두 로프트 해 주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로프트가 꼬이지 않게 같은 위치를 클릭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중앙에서 위쪽이면 로프트 할 다음 선도 위쪽을 아래쪽이면 다음 선도 아래쪽을 클릭해 줘야 한다는 건데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몇번 로프트가 꼬여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수 있을 겁니다 퍼스펙티브 어, 면에서 클릭을 해야 해서 하다가 보면 꼭몇 번은 그 꼬이게 되거든요 암튼 뭐 쭉쭉 다 해주면 8곳에 각이진 형태로 입체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작업이 사실상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구요. 암튼 다 로프트를 한 후에는 이 각이진 접합 면들을 자연스럽게 굴려줘야 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 서페이스 일치 라는 명령어를 활용해 주는데요. 뭐이두 가지가 일종의 세트 명령어라고 볼수 있는데 로프트 해보셨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면 뭐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모든 접합면을 이렇게 다 굴려주면 디자인은 완성이 됩니다 금에서 중량은 곧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견적에 맞는 중량을 맞추기 위해 개별 파츠로 분리를 해서 출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물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파츠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했고요 디테일 부분과 가장 중요한 뭐 기포가 없는지를 검수했습니다 어, 완성된 모습입니다 각 파츠를 조립해서 도쿄올림픽 로고까지 그 각인이 새겨진 모습입니다 주물 단계에서 살짝 날카롭게 느껴졌던 모서리 부분이 그 폴리싱으로 인해서 잘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